은 대불총 강영근 사무총장님의 애국시인의 방향성에 대한 강연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받은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사무총장 강동근입니다. 어, 저희 단체는, 어, 17년 됐습니다. 불교단체에서, 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활동을 개전하는 단체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여기 훌륭하신 음, 어, 많은 도지민들이 계신데 음, 저는 이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 것에 대해서 소고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웃음> 박동 대표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 박자들도 많고 다 많지만 아스팔트에서 보고 느낀 우리의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의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아스팔트에서 몇명안 되는 사람들끼리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헤매고 또 2006년부터는, 2007년부터는 대구를 통해서 17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이야기를 함께 할까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앞에 두 분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생, 좀, 전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불교 신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불교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 그런데 오늘 저번에 통섭을 말씀해 주셔서 어, 기가 번쩍합니다. 사실 이통섭은 우리 불교에서 어, 아주 중요시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불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통섭의 음, 개념은 여러분들 딱 하나 좀...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판단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 이게 연기 관련 연기에서 발생된 건데요. 연기는 사사구획입니다. 이 예. 서로 서로 걸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걸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는 하나다. 걸림이 있는 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걸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걸림이 없는 하나. 사실 우리는 하나다. 이게 적절하게 이용되기 딱 좋은 얘기거든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가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에서 a 세다 쫓아내죠.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잘못 그런 사람들이 갖다주면 야, 오늘 아무개들 세미나 하는데 우리는 하나다라고 했다 우리 민족끼리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북동...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앞으로 우리는 하나다. 저, 캐치프레에서 한 번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게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을, 분명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어, 피스물이한번 갖다 걸어 붙이면은, 이거 안 된다.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다 뵙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어, 제가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라고 어, 저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애국시민 어, 활동의 운동 방향입니다 이내용 사실 여기 계신 분들다아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운동의 지휘가요 대단히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우선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 입법 사법 행정 이 상권에 의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이거를 감독하는 기관 언론 이거를 사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민 활동을 오 권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국가운영의 제5권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분들이 모이셨다. <웃음> 아, 네. 박수 한채수시면 박수 쳐달라고 하라고 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제5권력을 제5,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좌파의 5권력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임무로서 제5권력을 어, 완수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우리 어, 권총장께서 말씀 다 하셨는데요 이 대한민국 화법이 딱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대한민국 화법 전문을 다 빼놓고 핵심만 딱 얘기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국가의 모든 부분을 발전시킨다 그 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거 뭐 3.1운동 정신이 없떻고임시정부적 그 이거 다 앞에 서론이고 기부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국가의 모든 부부를 발전시킨다. 정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국방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교육 마찬가지다. 노동 똑같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모여 있는 이유가 뭐냐 아, 보험급 주고 어, 국가를 다 운영하라는 1, 2, 3 권력, 제4 권력이 제대로 안나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모여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 애국시민단체라고 하는 이 제5 권력의 임무는 이미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 이거 목표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지금 많이 해왔잖아요. 잘, 잘 해왔습니다. 몇년 동안에 걸쳐서 서울, 서울역부터 광화문까지 꽉 매운 시위도 수명 동안 해오고 적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요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권교체도 이루었는데 이만하면 잘하는데 어떤 방법을 또 찾겠느냐 전 그래서 이게 할 얘기가 많은 것도 같고 할 얘기가 전혀 없는 것도 같아요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한열0개까지를 이렇게 하고 찍어 봤는데 오늘 벌써 제 시간이 5분지났잖아요이다 <웃음> 해봐야 헛소리고 다 하는 역이고 네 가지만 얘기하자.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제목부터는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어, 아, 이 반성을 통해서 길을 모색하자 는 그런 이제 테마에요. 어? 반성을 해보면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쳤다. 부정부패가 나라 두 번째. 야, 박수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두 번째. 국민의 힘. 여기 오신다고 안 오셨는데, 전해국회의원님 몇분 계시네. 국민의 힘이 또 나라를 박쳤다세 <웃음> 번째. 애국운동 태극기만 흔들다고다 되는 거 아니다. 우리 전문적인 활동을 좀 해보자 <웃음> 응. 마지막으로 이거 사실 제일 먼저 해야지 마지막으로 적을 좀잘 알자 적. 아, 네. 적이 어떤 일을 리다 하는 건 이미 거의 알아요 다 거의 알아요 그런데 그 의도가 뭐냐 이거를 생각을 안해요 사실 이것도 다알아 근데 생각을 안해요 아, 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공급주면서 나라 지키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 또어 우리가 광고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어 언론들 이것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어렵게 바꾼, 정권 교체한 우리, 어, 현 정부가 어,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 두 번째, 계속 자유민주주국가를 완성시켜 나가려면, 훼손된 가치를 수리해 나가려면, 다음 총선에서 이기고, 그 다음 대선에서도 이겨야 되겠다. 우리 지금 가져가 이거죠. 그렇죠? 네. <웃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이 현재, 어, 이렇게 된 문제. 음, 하나 예를 들면, 엊그제, 어, 간첩단이 엄청 많은 놈들이 잡혔다. 어,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옛날 같으면은, 이 깜짝 놀랄만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놀랬죠? 놀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놀래. 왜? 이미 다 알고 계십니까? 몇만 명이 지금 여기 와서 하고 있는데, 왜 안전 놀다고 하는 판인데, 맨좀 잡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다 잘못해라, 이거야. 다 잘못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저런 새끼들이 활동할 수 있었느냐, 이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13번인가, 뭐,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생명제약은 다 우익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짓고 난것같 좌익은 단결력이 좋은데 우익은 단결력이 없다. 이거 좌익 플레이네요 이거, 이거 조금 많은데. 단결력이 있기 때문에 13번 중에서 생로 빼고 10번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근자의 조직력에서 밀리고 있는 거 보관하자 이렇게 되야 됩니다. 딴 얘기다 보니까 이 얘기가 다른 길이 흘렀는데 이 제가 어디까지 얘기죠? 했 간첩단 사건. 아, 간첩단 사건. 간 사건을 이렇게 어 일어나고 지금 이. 가족당 뿐만이 아니라 입법, 작업, 행정, 모든 분야가 아, 다 문제가 있다. 이걸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닌가? 땅이까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왜? 열 번이나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요, 이기주의에 의한 부정부패로 인해서 힘이 빠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 예를 들면요, 선생님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계가 정말 청렴하고 깨끗했다면 전교조가 그렇게 클수 있습니까? 노동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방부 요즘 와가지고 뭐사회적분산협의다보다 저희들이 깨끗하면 나 그거 못해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나 나가서 좋아 깨끗하지 못하면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면 바로 집어넣는데 이게 이기주의에 의한 부정부패가 나라를 이렇게 만든다 그런데요. 이, 이게 여기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류 국민입니까? 상류국민입니까? 인류라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 비행기 얼마나 잘 만들고 있어요? 전차, 저, 장갑차, 장갑차, 이저 대포 얼마나 잘 만들고 있어요? 1년 만들잖아요. 이것도 1년인데, 국회의원은 3년 하면서요. 그렇죠? 맞습니다. 4년? 한 10년 가야 돼요. 돼요? 그러면, 좋아, 좋아 뭐1 0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뽑은 사람들은 몇년야 <웃음> 그거 뽑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 인류 국민들이 보여해 있는데 선거에서 선택을 3 년처럼 하고 있다니까죠. 3 년처럼 왜 그러냐? 이것도 이기주의에 의한 부정부표의 고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 왜 여기서 보러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더겠습니다두 <웃음> 네. 네. 번째는요. 좋은 국회의원을 만들자. 좋은 국회의원을.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짝사랑, 방대냐 기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이 왜? 지역 발전을 얘기합니까? 지역 발전은 지자체장들이 하는거지 국회의원들이 왜 지역 발전을 얘기해요 맞습니다 나가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뒤에 조을적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해야죠 야너 국회의원 나가온 말이야 5.18 문제 확어러이좀 해봐 사람들도 화끈하게 해! 사상자 화끈하게 해! 이해기안 하잖아요 이것들이 많은 지역구에 많은 여러 주도 세력들은 이거 마피아의 어떤 면에서 보면냐 그래서 이것들을 놔두고 또 그냥, 그냥 보면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20년 동안 말입니다. 설비 때만 되면 다른 사람 찍고 싶어 그런데 이거 잘못 찍으면 어이 우익이 2올 나오면 은 지니까 어, 국민의힘 찍어야 된다 이렇게 꼭지로 어, 찍어, 찍어 그리고 또 후회를 해요 이런 짓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총선이 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토요일날은 광화문에서 태극기 흔들어 나머지 날은 지역에서 그러면 찰폭기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맞아요. 네, 이 박수 한번 아주 탁탁히 습게요 그래서요, 이 시민운동이 태극기가 안 되고 끝나면 모였다 헤어지는 군중이 되고 말아요. 군중도 되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조직이 돼야지. 우리가 지는 이유가 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쟤들은 100년 동안 조직한 거예요. 맞아. 그리고 10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우리는 정부가 조직이었어요. 정부가 깨지니까 군중이제대말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국회의원 자폭 자고하는 이런 공감들을 자꾸 형성해서 회원들이 받아치고 이게 다른 옆에 있는 또 단체들하고 이렇게 연대를 하고 그게 더큰 단체들과 연대하면 대한민국이 조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 예.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우리 애국시민단체들이요. 이제 좀 전문화돼야 됩니다. 전문화. 어, 우리 한번 반성을 자세 해보면요. 어. 탄핵 집회 한 2년 동안 눈빛이 막아가면서 죽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졌죠. 이 젖진 거 졌다. 이얘기 해야 돼요. 우리 탄핵 방대 운동에서 졌다이얘기 해야 돼요. 왜 졌느냐?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이 잘다 방향이 잘못됐이거개하는 사람은 9명 헌법재판관들이죠? 아 9명. 그때 그 중에서 다섯 명은 우리 대통령들이 심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탈표차로 이긴다. 그쪽은 승리도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한명을 제외하고는 다 못한다. 바꿔서 얘기하면 조용히 있던 좌파애들은 헌법재판관들은 다 좌파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내 편도 다 이력을 렸다 맞습니다. 이거 반성해야지 않습니까? 반성해야. 이건 무슨 소리냐? 반의 운동이 반반 반, 반의 운동이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 사실은 많은 군정도 집합원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리더 리더들이 다르시라고 그 아,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거 모르는 사람, 그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래도 많이 있었겠지 그런데 그 타한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타한의 집회를 주도하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못한 거죠. 공감하십니까? 예. 네.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태극기 흔드는 게저다 하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토요일에 가서 하고, 나머지 나는, 전문적인 것에 매달려야 되겠다. 폭음 잡불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 전에 저, 우리 그 대표님, 그, 어디야, 이태원에서 그 하얀 나비 운동, 이거 하신다고 그러잖아 이런 거 해야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위기라면 고장난 데가 수없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동차 고치는데 전기 고 치고 엔진 고 치고 브레이크장 고 치고 조향장 치고 치고 고치는 데가 많죠. 우리 더 많잖아요. 지금 시민단체들이 왜 이렇게 많느냐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일하는 단체들이 적다는 게 문제가 있다더 많은 단체들이 나와서 각각 전문 분야을 하자. 여기 계신 우리 이름 자꾸 제가 잃어버리는데 민경우, <웃음> 민경우 의원님 주구장창 부정선거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언가 하나 꽉 잡고 추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5.18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5.18도 자꾸 가야 돼. 사상사건 문제가 있다면 사상사건 문제가 가야 돼. 나는. 사상담 것도 잘 모르고, 오일판도잘 모르는데, 민경 의원이 하는 게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거기에서 쫓아가서 뭔가 하나 해줘야 돼. 그, 저, 강연을때 가서 무량자매 갖다 드려야 돼. 이러한 전문, 전문화. 전문사난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 아, 이렇게 시간을 지키면 안 되는데. 자,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적을 잘 알자. 적을 잘 알자. 이 적은 100년 동안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어, 조직하고, 훈련하는 조직이다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라는것는 원래가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생긴 거예요. 파괴하려고. 그서걔들은 그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개들이 정책이 하는 건 모두가 그 방향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하나 예를 들어서 문재인 경제정책이 실패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무식해서라고 그러죠. 무식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나오려고 했다가 안 나오신 분 어, 대중연설에서도 말씀하신 얘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오류를범하는 겁니다. 쟤들의 경제정책은 대한민국을 살찌라고 할까요? 말리라고 할까요? 굴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한 경제정책을 세우고 부서지는 것은 잘하는 거지. 내가 내가 문재인게도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무식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행위가 무식해서 그렇다는 거로 완전히 면제부를 네. 줘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대중면성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정신이 나은 사람들아니에요 맞습니다. 앞으라는 아, 말입니다. 우리도 제들의 생각, 어떤 생각이요?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제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우리의 비책을강해해다가 탓인 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같니다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드사니다감사합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사사